야이 사람들 오늘 내가 아예 으름장을 놔버리니까 오늘 채팅이 별로 안 올라오네? 뇌절도 안 치고? 아 좋아 좋아 너 뇌절하지 말랬지? 만약에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은 너는 10분 벤이야 내가 뭐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은 오늘부터라도 뇌절 치면 난 바로 컷 할거야 그런 거안줘 이제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아셨으니까? 소상이요 아니 심하면 연구맨 시킬 거예요. <웃음> 이게 심각성을 잘 모르네 진짜 사람들이. 심각성을 잘 모르네. 내 심하면 진짜 나 연구맨을 할 이제 좀 조짐이 좀 있어가지고. 솔직히 제방수 가족들 앞에서 보기 좀 그러지 않나요?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. 좀 그러지 않나? 어. 어떻게 안 맞으세요? 잘 보고 피하면 돼. 안녕 예. 잘 보고 피하면 돼. 엘든링 나오기 전까지는 공략 영상 찍긴 찍어야 되는데 그러실 분 있으실 것 같아요. 엘든링 나오기 전에 다크 소울 가지고 뭔가 좀 복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한테 뭐간소하게 너 뇌절하지 말랬지. 이거는 잠깐만 툴을 언급하는 거는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쟤를 먹여야 되나 안 먹여야 되나 헷갈리네. 나 어떻게 하지? 일단 벤 때리고 생각해볼까? 너너 죽어 임마 살려달라고요. 그러면은 살려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잘했어야 되죠. <웃음> 잘했어야지. 그러면은 알았어. 그러면 한 번은 그냥 봐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와 이것들이 감히 진짜 다들 보양증 미리 내려갔나보다. 오늘은 싸인이 많진 않네. 이러다가 나를 독점할 수 있겠는디? <웃음> 아 다른 사람 없나? 꼭꼭 꼭이 사람이어야 돼? 음 싫은데 <웃음> 얼굴 좀 제발 어떻게 좀 귀엽고 뒤잡을 듯네 진짜 꼭 이렇게 해야 되냐? 너희들? 좀 가주지 않으려 가주지 않으려 제가 괜히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, 나는 솔직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들이대잖아 아,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떨쳐내야 되잖아 이거를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떨쳐내야 돼 내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처신 잘하라고. 이 사람들 오늘 내가 아예 으름장을놔버리니까 오늘 채팅이 별로 안 올라오네. 내절도 안 치고. 아 좋아 좋아. 얘 채팅장이 좀 깨끗해졌구만. 솔직히 좀 더럽긴 했어요 채팅장 보면은. 끄럽냐고요 내가 이걸 또 말해줘야 돼. 입만 아픈데? 내가 미리 경고 준다. 나랑 암령 만나면은 죽어. 너 지금 도망가는 게 좋을 텐데. 너 지금 내가 바로 죽일 건데. 내 말을 듣지 않았어. 오이 <웃음> 오이 <어이>. 순서 <스튼서치> 지키라고 <웃음> 나도 좀 새로운 사람 좀 만나자. 부탁 좀 할게. 부탁하는 게두 손에 검을 들면서 일단은 우리 100명으로 오시는 분들은 기억 한 번만 해주세요. 만약 연속적으로 오시는 분 있으시면은 가차 없이 죽여버리세요. 이 사람 죽여도 돼요. <웃음> 근데 솔직히 이것도 내 나름의 나름의 방식입니다. 내가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. 아니야. 음 어림도 없지. 어? 뭐야? 저 어떻게 올라갔어? 아 저기가 스피드런 자리에요? 아 그래요? 그럼 나도 저거 할수 있지 않을까? 안되나? 안된 말고 야이 사람들 내가 100명 위주로 소환해볼까라고 하는 순간 100명이 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꿋꿋이 압령으로 소, 이제 소환을 해달라 하네 그래도 난 줏대 있는 사람 좋아해 <목소리> <목소리> 사실 닥소원 모션 중에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한성검 양잡했을 때 아래로 내리지 않나요? 아 그건 스콜이야? 닥소원이 아니고? 모션은 솔직히 인... 인정은 하지 전체적인 게임을 봤을 때는 별론데 솔직히 모션은 인정해요 나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아무리 게임이 못났어도 이게 장점까지 부정해버리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션만큼은 진짜 칭찬할 만합니다. 시리즈 중에서. 내가 말한 건 모션이에요. 모션밖에 없다는 거예요, 내 말은. 잘 알아두세요. 갓겜이라고요? 그럼 나랑 좀 얘기 좀 해볼까? 만약에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은 너는 나 10분 밴이야. 알겠어, 말겠어! <웃음> 어서 증명해봐. 왜 갓겜인지. 아니 솔직히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. 아니 난 진짜 그냥 가끔 채팅창 보다 보면은 자기가 말해놓고서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. 너무 부족해, 책임의식이. 시리즈를 처음 접한 건이고 그래서 저랑 만날 수 있었다? 아... 그런 이유면 나도 설득은 당할 수밖에 없겠구만 <웃음> 솔직히 이 문장은 인정해줘야지 프리스트 살때 가게 아저씨가 추천해준 게이였다고요그 아저씨가 좀 인성이... <웃음> 아 미안합니다 이마 내가 뭘 어쨌다고 좀 의심이 되잖아요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죽어보라는 거잖아 그거는 사실 본인만 당하게 분해가지고 추천해 준 거다? 아... <웃음> 악성 제거 <웃음> 앞뒤가 틀려요 뭐야?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? 또 누가 한 거야, 이거? <웃음> 간혹 질문 중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런 보스가 제일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이건 개인차거든요 사람마다 성향이 틀려가지고 어느 사람은 이런 보스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저런 보스가 어렵고 그러거든요 정상 맞아요 <웃음> 제발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정상 맞으니까 <웃음> 저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보스가 의외로 무희거든요 무조건 맞아야 되는 패턴이 있어가지고 몇대 맞거든요 그나마 어렵다고 하는 게 무희라서 저한테는 그렇게 쉽게 깨고 나서요? 내가 했잖아. 그나마 어렵다고 느낀게 무이라고 <웃음> 그나마 어렵게 느낀게 무이라고 했잖아. 어? 뭐야? 뭐지? 야, 서버 터진 것 같은데? 다 끊겼죠 지금 다 끊긴 것 같은데? 어? 닥속 갓김 되는 거냐 이제? 진담은 아니겠지. 닥속 <웃음> 갓김 되는 거야 이제? 닥속 갓김 되는 거죠 이제? 서버 터졌으니까. <웃음> 와 세상에 닥속가 갓김이 된다 이제 <웃음> 감히 채찍을 들어? <웃음> 누가 내 앞에서 채찍을 논하든가 아이고. 우리 선생님 이거 멋부도 <웃음> 제대로 못 넣겠어요. 뒤에서 바로 칼로 찌르시네. 아. 아, 개승 질리네. 아, 망겜이네. <웃음> 아, 개승. 개승 너무 많이 했어. 아 씨, 망겜이네.